안녕하세요 에스니키치 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콘 샐러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재료는 파프리카와 양파, 콘, 옥수수만 있으시면 됩니다 먼저 옥수수 캔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체에 받쳐서 수분을 걷어 줄게요 그 다음 파프리카와 양파를 잘게 잘라 줄거예요 파프리카는 꼭지를 제거하고 오늘 냉장고에 이렇게 예쁜 컬러들의 파프리카가 있었는데요 최대한 잘게 잘게 잘라서 컬러풀한 파프리카와 양파를 잘게 준비해 줍니다. 벌써 재료 준비는 끝났네요. 다음 드레싱을 바로 만들어 볼게요. 드레싱은 딱네 가지가 필요하고요. 먼저 마요네즈 3스푼. 저는 칼로리가 낮은 마요네즈를 사용했습니다. 식초 한 스푼을 넣어주시고요. 설탕은 3분의 2스푼 넣어주었어요. 한 스푼 넣었더니 너무너무 달아서 설탕은 적게 넣어주는 게 저는 제 입맛에 맞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취향껏 설탕이나 식초의 양을 조절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소금을 조금 넣어줍니다. 드레싱을 믹스 해주는데요 크리미하게 부드러운 드레싱이 될수 있도록 잘 믹스해 줍니다 만드시면서 살짝 맛을 보시고 부족한 맛이 있으시다면 또 취향껏 조절해 주세요 네, 이제 드디어 준비해 두었던 재료들과 드레싱을 섞어주기만 하면 오늘 콘샐러드는 완성인데요. 저는 오늘 타코랑 같이 저녁으로 먹었는데요. 간단하지만 콘이 너무 먹고 싶을 때 제가 즐겨 먹는 간단한 레시피였습니다. 이제 잘 섞어주기만 하면 오늘의 콘샐러드는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서 냉장고에 1시간 정도 놔두신 다음에 조금 차갑게 해서 드시면 더욱 맛있어요. 다음번에는 옥수수 캔이 아닌 직접 옥수수를 삶아서 오일 드레싱의 콘샐러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또 다른 버전의 콘샐러드를 만들게 되면 또 레시피 가지고 올게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